많은 분들이 이마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십니다 이마 이마 부분이 젊은 사람한테는 여기가 푹 들어갔다 이런 것들로 생각이 들지만 나이가 드실 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주름이 1번이죠 주름이 1번인데 그 주름이 왜 생기나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주름은 눈이 처진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꺼풀이 많기 때문에 처진 것이 눈을 시야를 이렇게 가리게 됩니다. 그럼 이 시야를 가린 거를 어떻게 커버 하시냐면 눈썹을 이렇게 올리십니다. 이렇게 올리면 처져 내려왔던 눈꺼풀이 올라가면서 시야가 엷어지죠. 이렇게 되면 얘만 올라가는게 아니라 여기에 주름이 생기게 됩니다. 그리고 눈썹은 눈에 열린 그 높이보다 훨씬 더 올라가서 눈에 널리는 높이의 두배세배뭐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점 올라가게 되죠 심지어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계속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마도 좁게 됩니다 그리고 주름지게 되죠 그래서 이마를 이런 과정을 다 무시하고 나는 여기 주름이 생겼어요 하며 여기다가 보톡스를 넣으면 보톡스가 뭐냐면 이런 근육을 못쓰게 만드는 겁니다 멈추게 그러니까 주름이 생긴 원인이 눈 위에 껍풀이 처진건데 이거를 다 무시하고 여기에 이렇게 올려서 겨우 시야를 확보하고 있는 사람한테 보톡스를 이마에 넣어서 툭 떨어뜨리면 안 보이게 되죠 이렇게 커버하는게 날아가면서 눈을 못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마주름에 대한 1번 해결책은 상하검성형술입니다 여기 있는 처진살을 절개를 해서 떼어내든지 그것보다 좀 약하신 분들은 매몰버블을 가장 크게 잡아서 올려놓아서 처진살로 덮인 눈꺼풀을 위쪽으로 올려놓는게 1번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떨어질 피부가 사라졌으니까 그때 돼서도 버릇처럼 남아있는 눈썹 올리는 거는 보톡스를 넣으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이걸 써서 우글쭈글해졌다. 그러면 그때는 지방 이식이나 필러로 꺼져서 우글쭈글한 것을 펴주시면 됩니다. 이런 거 없이 나는 이마 주름이 생겼어. 이쪽 이쪽은 되게 넓어. 근데 이마 거상을 해야돼 그러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면 나이가 든 분이 이마까지도 넓어지게 되죠 특히 남자분들은 최악이고요 여자분들도 점점 헤어라인 쪽에 모발이 사라져 가고 있는데 이거를 잡아당겨서 위로 올리 이마를 거상하게 되면 이마가 넓어지게 됩니다 1번 나쁜 점이고요 그 다음에 눈썹의 위치가 올라가게 되죠 잡아당기니까 이렇게 올라가서 아까 말씀드린 눈의 높이와 눈썹과 눈 사이의 거리 그게 두배 이상 넘어가면 놀란 토끼 눈이 돼버립니다 누가 봐도 젊은 얼굴은 아니죠 젊은 얼굴이란 눈썹의 위치가 제대로 떨어져서 눈의 높이보다 한 1대1 정도 이상 안 넘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나는 이마 성형을 하고 싶다 보다는 왜 내가 이마 주름이나 이마가 우그러지는 게 생겼는지를 먼저 살펴보시고 내가 눈 처짐을 눈썹을 올리는 것으로 커버하고 있지 않는가를 먼저 살펴보십시오 그렇게 살펴서 만일 눈 처짐이 있다 그러면 상한검성경술 먼저 그리고 보톡스 그 다음에 더더 부드러운 그 이마를 원한다 그러면 필러나 지방식 추가 거기까지가 사실 상한면이라고 하죠 상한면의 성형에 가장 핵심적인 수술입니다. 한번 살펴보시고 의뢰해 주십시오.